자, 이게 신이 우리한테 뭘 준대요, 이렇게. 자꾸, 간접 목적, 어느 누구누구에게. 이건 기본적으로 되잖아요.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직접목적일거 아니야, 그지 어. 봐봐. 직접 목적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, 자, 잘, 잘 보세요. 그레이스.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? 그레이스 꾸며는게 지금 투부정사 아니야, 이거. 뭐, 뭐, 뭐, 할. 이렇게. 조명을 묶어주면 되잖아. 어떤 침착한 평온함을 가지고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은청 그레이스. 뭘 받아들여요? 이거의 목적은 인거야또 o 세트 목적은 여기 있어, 얘들아. To 세트 원래 타동사에서 나온 거잖아. 그래서 t h 그럼 이걸 꾸며주는 건또 뭐야? 됐어부터 어디까지? 여기까지. 그럼 결국은 뒤에 다 수식을 하는 거야. 핵심은 주성분을 알아야 되잖아, 주성분. 주성분은 주어 나오고 목적가 나온 다음에 간접 목적가 나오고 직접 목적가 나오는데 이 직접 목적가 3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. 어떻게 나온 거냐면 A B, and C 구조로 나왔다. 이게 A가 되겠죠? 직전 목적가 A. 근데 B는 어디 니 여기 있잖아. 다시 또요걸 꾸며주는 게 뒤에 있잖아요. 바꿀 기회. 뭐를? 요걸 바꿀 기회야. 이거 목적으로 쓰기 어떻게 지요걸 꾸며주는 게 다시 또 뭐야? t 슈 a t s h o u 니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바꿀 용기. 신기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. 세 가지. 우리가 은총을 줬어. 우리한테.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이야. 침착하게 평온하게 어떤 것들을 바뀔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있어 알겠어? 은총. 두 번째, 뭔가 반드시 바뀌어야만 되는 것들은 바뀔 그런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줬대요, 여기에게. 됐죠? 어. 어. 이건 얘들 봐봐, 느낌이 오잖아, 이런 거. 이런 느낌으로 독해를 향상시켜야 돼 아, 이거 보존이겠구나. 우리가 보존하는 거야, 소중한 것들은. 두 번째는 뭐니? 개혁이겠구나, 개혁. 아니야. 맞지? 자생각 그 마음 비, 이런 용기를 줬다고 그랬잖아. 이렇게 바꾸는 게 뭔데?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은 바뀌어야 되잖아. 뿌리 뽑아야 되잖아. 그게 남녀를 차별한다든가, 인종을 차별한다든가,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? 바뀌어야 되죠. 그러니까 결국 뭐야? 국회에서 이제 그 국회 상임위에서 상의, 법안제출해서 통과되고, 이것들이 이제, 어, 떤 사회적 통용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. 인종차별 없어야 되는 거고. 이런 것들이 개혁이에요. 바꾸는 거야. 그 다음에 시가 나왔잖아요. 지혜도 좋대요 어떤 지혜냐면 구별할 수 있는 지혜야. 어떤 걸 구별합니까? 하나를 나머지 다른 하나와 구별할 수 있는. 됐죠? 이런 것도 우리한테 선사했대요. 이게 뭐니? 소위 말하는 선악의 구별이죠.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구별할 수있그니 그래? 이런 능력도 좋대요 우리 지혜라고 해도 상관없는데. 지혜, 용기, 응총. 세 가지 줬다. 요약이 되잖아요. 전부 다 해석 어떻게 했니, 내가? 아까 했잖아요. 기본적인 효용대정법의 해석은 뭐, 받아들일, 뭐, 뭐, 할. 똑같아야 돼, 일관되게. 다시, 요걸 꾸며주는 요 투체인즈, 뭐, 뭐, 을 바꿀, 뭐, 뭐, 할. 공통점. 지혜, 어떤 기회야? 구별할 기회. 구별하는 기회, 뭐, 뭐, 하는. 됐네? 그럼 결국, 투정사가효용사정법을쓸때 앞에 명사를 꾸며줄 때할수 있는 해석은 다 나왔죠? 뭐, 뭐, 할, 뭐, 하는. 됐니? 그 다음 거봐아요그 다음. 자, 지금 우리 뭘 했냐면, 어찌됐든, 명사를 수집하는 기구정사를 공부했다. 그래서 해석은 두 가지로 이미 여기서 뭐뭐 할, 뭐뭐 하는 이라고 얘기했다. 자, 또한 가지 추가할게요. 어떤 추가냐면, 이게 좀 길게 엮어질 수도 있어요. 아, 이런 식이에요. 하나만 해볼게요. 하나만. 하나만. 요거, 만약에 다시 바꿔주세요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? 이게 뭐가 될까요? 이제 얘 꾸며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형용사 구단 했다. 형용사 구. 그럼 형용사 구는 언제든지 뭘로 바꿔줄 수 있니? 형용사 절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. 이게 쉽게 말하는 구의 절로의 전환이야. 그럼 얘를 바꿔주는 방법은 얘를 선행사로 해서, 자, 선행사 사분이니까관계대명사적로 바꿔주면 되고요. 그 지혜잖아요. 지혜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주기 구별시켜준다는 얘기야. War, Distinguished, 이렇게 절로 바꿔도 상관없어요. 나머지 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. 어? 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줄 지혜. 관계능선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야. 관계능선이 무슨 절인데.